남자의 가슴에 이 문끈한 한 주먹까지 이꿈 이젠 퍼펙트하게 살아봐야 되겠나 <목소리> 아이고, <꼬등식이자>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꼴통 이 새끼야 저거 와이 무섭만 아유 쟤왜이충해졌는데 한결 확정회로부터 150시간의 아,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봉사 같은 소야 완전 법인 줄 알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는 거그거의 스타일 맞아요 봉사받아 있 보여줘 덩어리 이분이 이번에 봉사하러 오신 도장 찍어줄 테니까 꺼져 귀찮으니까 어이 땡큐 오기 뭐야 새끼야 기사 초상 치리기 전까지 시달을 해달라 이뭐 부은 거 빼도 되나 어디서 띠를 치고 있어 이씨 이렇게 살다 죽으면 12억 상으로 죽으면 27억 하늘에서 동화줄을 내려주시는 것같아 이거 금주리. 금주동도줄이정신줄이라 시... 잡아라, 임마. 인생 한방 아 알겠어? 그래, 뭐부터시작해볼까 Next time! i m i m 지 Next time! i m i m e Next time! Next time! n 나 x t t i m <웃음> 가시는 게 편안하게 모십니다 에이? 에이 원플러스는 없나? 아마 니도 한칼 물어 <웃음> 난 너무 마음에 들어